시작됐고요. 에워포본트 누가 떼가지고 저도 깔고 있네요. 이제 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희들기 아, 아, 수나가 저희 잡고 레드가 먼저 선점을 하네요. 이제 블록 홈버는 오른쪽에 있고요. 두 분의 점프 멜가 아마 누린 것 같은데 먼저 맞지? 멜딜이 조금 빠져가지구 둘팀 크리트로 이제 오마한테 크리트로 두 명을 잡았네요아 지금 블루 크리가 굉장히 키탕이 주는 거같은는데 블루 콤보진이 뒤쪽에 떠가지고 아니 큰옹은 못하겠고 지금 메딕 데스나가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보호해주고 있고 볼랩이 나오다가 어, 서브도 못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헤비 잡아내면서 지금 블루 팀 콤보 전체가 지금 다 휘청거리거든요. 아니 전부 이제 헤보졌습니다그 와중에 레드팀은 지금 우버가 차있고요. 레디를 잡으려는지 팔을 잡으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프 신축이 있니다 지금 어.. 블루 콤보진이 왼쪽에 있고요. 아니네요. <웃음> 메딕이 뺐어요. 여기서 아, 아 지금 모두 다 탑을 했는데 아마 이게 위급해가지고 그 거기 때문에 아무 용용안좋을것 같아. 또 그때 이제 이제 블로 크리 아섯명 잡아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블루가 이제 크리치 응보를 쓰면서 레드팀 거의 절, 거의 전체를 다 죽였고요. 지금 블루팀 이제 지금 자리를 잡아야죠. 오케이, 다시 부활는 레드팀. 예! 혼자 보고 있는데, 다시 도입했습니다 지금 레드 메딕 지금 계속, 계속 무적으로고집하고 있고, 블루 메딕은 아직도 크리치인 것 같습니다. 유니센트들이 지금, 지금 저점에 생각하면 레드팀 네, 쪽이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네. 스나이퍼 잡아, 잡았네요 블루 자이 와중에 지금 블루 쪽이 우버가 거의 다 찼거든요 레드팀 네 한번 봅시다 레드팀은 네 지금 무적 우버 지금 무적 우버인 상태에서 아 블루 크리스 컸어요 파패니다자 어, 스나 잡았고 어 뒤에 있던 메딜 다행히도 빠져나가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무적 우버인데 지금 외팀은 이제 우버가 샀거든요 태풍 설치하고 지금 인증력 아 지금 모든 콤보진이 왼쪽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우버가 차있어서 제이메딕을잘 업무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들은 지금 스파이를 제외한 모두가 살아있고 스파이! 스파이! 와 우버를 키네요. 먹히고 뭐, 들어갔네. 아 대웅헷! 위험했습니다. 어, 대웅에은 결국 네, 먼저 너무 깊숙이 들어간 바람에 들어보는데 거점 탈러는 일단 혼동을 했습니다. 오 나이스 반사. 이제 무적 우버를 좀잘 활용을 했네요. 팀의 호응도 있어가지고 잘 믿었던 것같고요 스어 스파이 스나이퍼는 왼쪽으로, 썸버지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블루쪽 헤비가 너무 단독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기 가면은 사실 미험하거든요 어, 크리 탔어요. 대우맨한테 하지만 헤드샷 맞고 대부분이 더 긍정. 헤비, 아, 단독 행동 하다가 또 이제 요 약간 헤비가 아쉽습니다. 너무, 너무 아, 지금 전방로 나서는 것 같아서. 레 우버를 레드메딕 이레드메했요 왜지? 을요레했데 우버를 0이거든요레드레드메딕우버지못 했던데요. 레디메딕 우버를 못 했던데요. 레디메딕 우버를 못 했던데요. 레디메지우 되게 했요레레메딕데레메데요 지금 네. 3초, 2초, 1초만 더 있으면 리티맥이거든요? 밟봐야죠 뛰어들어야돼요? 아...하지만 네, 타이밍 자... 타이밍을 못치고못 못 잡아서 이제 결국 리팀에게 점수를 내준 블루였습니다. 오버차는 속도를 보니까 네, 지금 블루가 아직도 크리치를끄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라오면 시작됐거든요. 네 블루는 아직.. 오 바이로! 메딩을시키드서 성공했어요. 엔진이 헬드 잡았고 약간 페이지표 면에서 레드가 조금 위치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가 또다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대우맨은기가 없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대우맨이 불타고 있었지만 체력은 좀 있었거든요. 메딕이 죽, 메딕이 죽었나봐. 블루 메딕이 들어가지고 우머가 초기화되고, 지금 레드 메딕은 살아있어가지고 우머가 지금 95%, 거의 100% 쳤죠? 메팅이 전반적으로 다 푸시를 한, 공꾸는 건데, 지금 헤비 혼자 지금 왼쪽에 가있어요. 이건 안 좋죠? 드윈이 지금, 뱉을 고못했고요 그 왼쪽을 봅시다. 내네 쪽은 디스펜서랑 센틀이랑 어쨌든 잘, 잘, 잘 되어있는 상태예요 블루팀 쪽은 지금 크리치를 끄는데 아 크리치 거의 다 찾거든요? 쓰고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타이밍이 아니,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쓰지 않았네요 또 점프합니다 아 맞았다가 이제 점착폭탄에 맞춰 다시 퇴퇴하는 모드에서 자 지금 터로 누가 대시당황이거든요? 누가 서있어요? 스파이는 저해비댁 어, 잡으려고 했다가 돌아가는 거 보고 다시. 아, 지금 대목 내려갔거든요? 내려 네, 크리스 켰네요. 아, 맞, 막 아하. 아, 먼저, 메디가 선방을 쳤네요. 메디가 선방으로 크리스를 쳤고, 와, 헤비메디! 콤보를 다, 잘라냈습니다. 메디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명은 팀의 호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레드 끝나즈버으로있죠 엔지가 지금, 지금 도와주러왔고 네, 이렇게 해서 거점을 탈환하는 성공합니다 네, 네, 지금 바위 뒤에 자리잡아은스라이프가있 파이가 한번 기를 봤다가 파이브 있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블루쪽 크리틱 크리그는 70 메딕쪽 무버은 40인데 아 스파이 들켰죠? 아 아쉽습니다 메딕의 샬레, 메딕을 아마 노리고 우패를푼것 같은데 아쉽게도 파이로 가있어요 자 스파이, 메딕 스파이 들켰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소저가, 레드 스파가좀 쎄가지고 생스턴건이랑 배위에잘는것같데슬나이퍼가헤비를 잘랐어요 아, 메딕메딕이 죽었습니다. 지금 레드가 우버가 지금 90%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블루 메딕이 죽는 것은 별자리가 없다는 상황이죠. 메딕을 잘라내면서 푸시해도 했습니다. 알렉 아, 블루 스파이가 지금 뒤에 레프가 없거든요. 아, 메딕으로 직접 복했습니다 아, 스나이퍼 잘 복잡해요. 스나이퍼 잡히고요. 메딕 우버를 탑했습니다. 좀더 푸시를 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메딕이 잘았죠 들어가네요. 아 메딕 매딕 여기서 또 잡나요? 아빨피인데 살아났습니다. 네. 어? 이때 지금 블루메딕이 죽었거든요? 매, 지금 블루메딕이 아니 레드메딕이 죽었고 지금 블루메딕이 살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점은 먹혔지만 뭐, 블루메딕이 죽 네, 스파이가 지금 헤드 잡고 지금 레드 콤버가다 사라졌기 때문에 블루팀이 지금 바로 푸쉬를 합니 좋은 타이밍이 푸쉬를 합니다. 네 지금 레드무적구버 15% 레드 크리즈가 지금 100% 다었어요푸시를 하려면 지금 해도 괜찮을 것같아요아 스파이! 아마 변장하는게 들켰나봅니다. 변장한게 연기가 따라와가지고 스나가 잡았네요. 레드콤보는 오른쪽으로, 오른막, 오른쪽, 근데 헤비는 다시 겨드렸어요. 파일로가 스페지고, 파일 잡았지만 헤비가 있기때문에 다시 겨드요아 지금 서로 스나 견제를 한것 같아요. 레드스나가 지금 블루, 블루그나 잡았고 소이저가 점프하는데 오! 잡았을 이쁩니다. 파일을 잡아냈어요. 지금 아까 레드진이 콤버가 사라졌을 때 바로 등무가 그 푸시는데이거 30초까지 잡아내야 조금 이들이 있는 그런거거든요? 그런 푸시거든요? 그런 아... 결국 헤미가 죽었고요. 지금 메딕이 지금 하나가 메딕 있는데를 쪼고 있는데 지 메딕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지금 퀴치가 콤버가좀더 많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아 근데 헤미 데모가 아까 죽었기 때문에 레드진 바로 죽었습니다. 좀 약간 밀긴 했어도 잘밀었어요 결국 이제 점령전으로서의 이득은 없는데 아까 28초까지 막았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30초에서 막혔죠. 아 이제 레드메딕의 위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택습니다 지금 밀어야 돼요, 택밤을. 순간이... 해가지고 이거 오버타임 되기 전에 먹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에 죽었고요. 메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드메딕도 70이기때문에 여기서 쿠파이가 메딕을 자르거나 총장 점프해가지고 이 메딕이 깨지않으면은 아마 이거 먹히고 바로 게임 끝납니다 아마가 아니라 거의 먹히자마자 끝나요 게임오버타임은 아니지만 지금 0.8기 몇 때문에 아 지금 레드메딕 우버찾죠 지금 푸시 아하이리던데 지금 대우메딕 죽었습니다 지금 파일을 어찌 어차, 어찌 지금 푸시라던데 약간 아쉬워요 대우메딕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다행히도 이제 뒤따라오던 헤비랑 파이브가 있었기때문에 사실수고해요 지금 여기서 블루가 막는것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지금 오버타임이고요 스카이 지금 주변에서 보고있긴한데 이거 막아내나요 블루? 지금 우버싸움에서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잘 막았고요 세들이지어지는데 파이? 아세들이 부셨고요 스나이프 같이 동원해가지고 아게 둘다 지금 오버타임이에요, 오버타임. 서로 오버타임인데, 지금 이번에는 스나구치가 이제 블루팀 와가지고, 아, 이제 콧번이 다시 살아났고요. 이제 마지막 진탈전입니다 마지막 진탈전 이제, 블루가 올 것인가, 레드가 마지막인가 하는 싸움이었지만, 아무래도, 아, 블루팀이, 아니, 레드팀이 잘 막아줬어요. 지금 마지막, 아, 네. 마지막 블루 스파이까지 오래 해봤지만, 아쉽습니다, 네. 야, 마지막, 마지막은 정말, 야, 치열했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콤보진 다 죽고, 이제 125인 저체력인 공격군이 싸우다가, 다시 콤보진 콧부진 부활해가지고, 콤보진까지 와가지고 막판 성을 펼치는, 그런 아주 진 경기가, 거의 잡었거든요 지금 우버찬 속도 보니까, 지금 레드가, 100이야. 아, 아, 레디건 뽑힌 게 아닌데? 레디건 뽑힌 건 있는데, 약간 종류가 우버찬 속도가 느린가 봐요, 그러면. 혼점턴또 이제, 메딕이 먼저 가져가구요. 아, 지금, 스컷 들어왔습니다. 스컷 들어왔고, 파이로 잡고, 엔지 잡고,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는 미션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엔지, 아, 바로 메을에팟을 했네요. 블루 메딕이. 해가지고, 하지만, 아! 지금 소재가 점프해가지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메딕을 잡아 냈죠. 그리고, 블루 대부맨이 그걸 못 봤어요. 점프하는 걸. 아쉽습니다. 지금 잘만하면 저 크리티로 지금 콤버즈를 쓰고 블로가 전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소저가 점프하는 바람에 소저가 레드소저가 좀멋있게잡아겁니다 네, 레드가 지금 로밍소저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아까 1라운드에서 봤겠지만 점착기탄 맞자마자 바로 뒤로 빼는 그런 잘 빠지는 모습을 보을것 같거든요? 지금 레드가 무조건 100%고 공부가스위치오버 70%입니다. 레드가 지금 계속 굳건하게 거의 경기 절반 정도를 먹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인플레이가능 하고 요 아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레드 스나이퍼가 계속 째고는 있었는데 네 계속 쬐고 있네요 지금 메, 어! 크리츠! 이거 이거 스나가 계속 쬐고 있었거든요? 아 하지만 스나 다행히도 가하고 크리츠를 켰지만 상대레드가 이제 그걸 주 들고 무전으로는 바람에 아 무효가 있습니다 블루들이 결국 이거 팝하고죽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로봇스나가 엔치전까지 잡아줬고요아솔직로밍합니다 스나이퍼를 노린 것 같은데요 아 메딕이 있었네요 아 스나이퍼보고 점프했는데 메딕이 있었네요 블루 소자 입장에서는 완전 무덱인거죠 지금 서로의 메딕이 한번씩만 써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지금 야 오른쪽에 있었던 컨버진네만이붕괴가 되면서 지금 블루가 거점점점파안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메딕이 지금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솔저랑 데모 쪽은 왼쪽에 있습니다. 아, 데모를 지켜내지 못했네요. 지금 블루 스카웃이 깊이 들어와가지고 죽어하는데 아무튼 살아남네요. 와, 체력 1인는지 팔았어요. 아, 근데 죽었네요. 아쉽습니다. 지금 서로의 우버는 블루 팀이 지금 90, 레드 팀이 50입니다. 스나이 오른쪽에 있고, 지금 레드는, 부분는 풀러지는 지금, 우측에... 아, 솔저 포렸어요 하지만 실패. 대우맨 잡고, 아, 스파이. 대우맨 잡고 힐링했습니다. 하지만 메딕은 못 잡았네요. 지금, 아, 블루가 팝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우맨이 스나이퍼한테 쌓여가지고, 이제, 무인식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크리치세 번째 날이거든요 블루. 바로 이제 메딕 우버 없는 거 확인한 레이 팀이 바로, <웃음> 점점 파죠.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3대 0으로 게임이 끝날 까같 지금 보이는데, 아직 모르겠네 블루 팀. 다시 변해가지고 콤보 갑니다 스나이퍼도 맨쪽 그리고 겨우맨 겨우맨 아. 하지 지금 레드가 완전히 점령을 장악해가지고 아예 그냥 앞쪽까지 나오거든요 아붙치기 우버 들어갑니다 붙치기 우버 아예 막 들어가죠 아 스나이퍼말끈 해가지고 죽였구요 지금 롤링을 받는데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포옹해줄 아군이 없는데 퀵하시 <끝> 어떻게 들어가는 건 사실 자살 행위나 다른게 없어가지고 탈하을 못잡은.. 못 못잡은 게.. 아군입니다 퀵하시 퀵하시 퀵하요 아니다 싶어서 아직 뺍니다 근데 지금 블루 그거 다 찾거든요? 크리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 크리스를 지금 쓸것 같은데 켰습니다 오! 소스 잡았구요 군소리하는 사이로 와! 잘 막아지네요 그 중에 지금 레드팀 나가 헤드 었고요아 크리츠로 어쨌든 지금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밀어냈어요. 사실상 크게 이등을 본건같은데 기선제압하는 바람에 어쨌든 점령지는 따냈습니다. 오버타임도 아니고 0.몇 초네요 이번에. 근데 사실상 지금 레드팀이 허울만 있지 제대로 받쳐진 게 아니라서 레드팀이 이 약점을 안 따면 바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 제 팀이 이거를 모여 보습니다 아, 헤비 지금 푸시였는데, 아, 우거 켰어요. 지금 블루팀 아직 그거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려버리면은, 점령을 바로 게임 끝납니다. 헤비가 잘끊어있죠 아, 팀이 기타가 습니다 헤비가 어쨌든 견제를 할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아, 게임 이렇게 종료됩니다. 3대 0. 네. 뭐랄까. 조율이 됐나 싶었지만 약간 아쉽게도 밸런스 상에서 피지컬이 약간 레드쪽이 우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블루팀이 크리츠 우버를 계속 계속 놓치는 바람에 그 타이밍을 못잡고 놓치는 바람에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점수는요. 어 3대0으로 레드팀 즉 1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메딕의 우버, 우버 사용량이랑 힐 퍼센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킬 수치, 아, 그니까 킬 그리드라 해야 되겠죠? 네, 함정을 깔아두는 데모 맨입니다. 준비 시간에도 이런 거를 놓치면은 요새 안되겠죠? 좀 중요한 의이니까내 네 팀의 우버는 무적이고요 우리 팀의 우버는 전차로 크리치 아, 유 무적이네요. 좋아요. 아, 준비 시간 남아가지고 우버를 한번 썼다가 다시 채우고 있고요. 어? 지금 블루메딕이 우버가 바뀌었, 바뀌었나? 우버가 없어졌네요? 아 블루메딕 지금 여기서 크리즈를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레틴 스파이의 그... 브리핑에 행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것같은데 아무튼 지금 마지막에 블루메딕이 우버를 바꿨습니다 크리스로자 함정 깔아줬었는데 아 데모맨 크리스를 켰지만 죽어버렸어요 아 어, 메딕이 크리스를 안주는데요? 어떻게 말지 그러면 죽자마자 바로 그냥 끊어, 버리네 네, 지금 헤비, 헤비한테 무조건 걸어주고, 부스피 합니다. 하지 파이로가 잘 밀어주는데요. 네, 지금, 아, 멜, 멜팀이 우버를 좀 약간 아쉽게 썼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대이 죽었지만, 다시 보완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와 스터벗이 카트를 전용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 교이님이 지금 블루스..블루가 이렇게 떠어요 이쪽 상황도 봅시다. 지금 레드도.. 레드도 지금 우버가 50% 남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50% 있는 상황이거든요? 견제를 하면서 카트를믿는솔저 부서울, 그리고 죽으면서 카트를믿는 <웃음>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긴장한 콤보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팀이 이 팀이 콤보진 모지는 걸 확인하고 뒤로 살짝 뺐네요. 대우맨만 남은 상황인데 대우맨 지금 고립됐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오 대우맨이 살아 돌아옵니까 이거? 데오맨이 살아 옵니까 이거? 아쉽게도 고립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네 지금. 한번 밀려가지고 1포는 내주고 엔지니어가 지금 기지 쪽에서 센를 옮, 다 키운다는 올리까 올릴 것 같아요 어쨌든 블루는 크리치고 베드는 우골상황에서 네, 엔지니어 공센틀이 되는거죠 앞까지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팅은 우버를 켰거든요 오 우버를 켰지만 다행히 에도 이제 도우맨이 무시 조금만 맞고 뒤로 빼가지고 파이로가 다시 들어갔어요. 피치갔어요피치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여기서 데모점, 아예 소절 점프했지만 맞았고요. 오 지금 오와 지금 블루가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있어 요 지금 레드스나 하나한테 와 지금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피지를 켜고 데우맨이 들어갔는데 솔져가 점프하면서 어그로를 끌고 데우맨이 점프하면서 또다시 어그로 끄는 사이에. 레드스나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방금전 상황은 스파이가 헤피를 찍었고요. 그리고 스파이가 스나를 찍었어요. 그걸 확인한 지금 레드팀은 주변에 이제 스파이 찾느하고 지금 이게 정신없고요. 그 와중에 지금 블루쪽은 다시 덴물 부활해가지고 레드기랑 같이 푸를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나도 잘 잡았고요. 공격을 벌스습니다 파이로가 지금 에어블란스트를 하면서 적들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파이가 스나를 잡으려고 한 번, 어, 상황을 봤는데, 실패했어요 <웃음> 지파이로 도발하면서 지금 적진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군의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트 상황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것을 인지하면, 하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레드가 두 번을 키고 나갔는데, 네. <웃음> 이거 푸시가 실패하는 바람에 블루 위한 팀이 확들어하거든요 아무래도 레드팀이 우버라고 좀더 깊숙하게 늘게 밀자라는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메딕이 도중에 우버 트 들어가지고 한번 찍는 바람에 지금 메딕이 죽었고요. 그래서 다른 여차 콤버진들도 같이 합체하려다가 죽어버리고 밀렸습니다. 현재. 파트를 밀던 스카우트가 엔지니어를 어떻게든 스파이가 앞에 변질했는데 지금은 스파이가 발목해가지고 지금 봅시다. 지금 밀고 있는, 밀고 있던 것을 이제 스나이퍼가 주시를 해가지고 헤비를 죽여봅시다. 지금 블루, 블루 콤버이 거의 다 나갔거든요 지금? 지금 매드 우버 상황은 레드팀 50% 블루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카트를, 무난하게 잘 밀고 있는 거 같아요. 고릉스나. 헤비가 지금, 도움을 잃어가지고, 지원을 잃어가지고 지금 혼자 왔는데, 아, 결국 단반를 사퇴해가지고 죽거네요 센트리 짓는 것같 지어나가지고, 다행히도, 점퍼도 승자 막아냈구요. 센트리, 센트리 흑팅까지 막아냈습니다. 엔지어 랭글러 이용해서 스냅이 견제. 오, 마스나 견제 성공해냈어요, 보릉스나가 지 레드팀이 하가없고요 지금 레드팀에서 우버 켰습니다. 블루티 지금 우버 80이거든요. 아, 우버 80에서 매딩 죽었습니다. 블루스가요. 아 블루 매딩 아, 지금, 너무 들어왔죠? 아, 네. 당리히 살아, 살아, 돌아가네요. 어, 살아 돌아갔는데, 아, 지금 힐을못 받아서 죽었어요. 스카우시. 스파이가 안에서 풀었거든요. <웃음> 지켜가지고 꿀전 때. 응징당했죠. 지금 메딕이 블루 메딕이 아까 80에서 이등이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지금 수나가 계속 지금 노려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서로의 우버 상황이 비슷해요 물론 블루가 지금 크리티라서 우버가 좀더 빨리차긴 하는데 어... 또주 점프했습니다 지금 또 여기서 메딕이 죽어버리면은 블루의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안그래도 지금 레드가 우버번다 살아나가지고 잘 맞고 있는데 헤비가 지금 죽었습니다 스나이퍼 죽었고 여기서 스파이 살아나갔나요? 아.. 스파이 살아남습니다 다행히 스카시 못봤어요 쭉 점프하고 카트는 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킨 파이로는 지금 푸시하느라 그걸 못보죠? 블루팀 우버 카트 켰는데 아.. 지금 매직이 죽을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매직 죽으면은 피가 큽니다 아 살아남았네요 여기도 다행히도, 다행히도 블루로 살아남요 탭이 혼자서 지금 카트를 밀다가 이제 네, 죽은 걸로 니다 아까 매딕이 굉장히 죽을 뻔한 밀기에 놓였었는데 다행히 살아났네요. 스카웃 혼자서 열심히 어글를 끌어보는데 아직 아군들이 전방까지못 왔거든요? 스카웃이 좀이밍이잘 박혀 들어가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반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해주고 있어요 서로 지금 레어팀은 스파이 잡느라고 지금 <웃음> 초과상관 다 태우고 있죠 아 지금 블루팀 크리치 칸 뜹니다 피고구요파이로한테 아, 우선을 줘가지고 지금 정사폭탄을 밀어내고 있어요에그스파이도 거기에 가세해서 헤버레이트나고드림이눕는 바람에 두려을 아무것도 못해보구요 카트를 열심히 소저가 늘고있어요. 이제 수나가 여기서 쬐것 같은데 수나가 지금 쬐고있습니다 사실 3포가 가장 느리기가 어려운 포인트이긴해요. 이 맥에서 그래서 막내소리 듣는거고 아 여기서 지금 지금 레드, 레드 스파이가 지금 블루 매직 잡았거든요. 이거 철개됐습니다. 자 아까 블루매직이 아니 레드매직이 아까 우거 괜찮다고 우거를 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지금, 파이로, 파이로 계속 밀어내고 있죠? 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웃음> 방금 스카우트가 파이로의 장면데 영원히,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가 미술 때칙 장담 못 하겠는데, 계속 무기하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블루 쪽이 우버를 바꾸는 게 맞고요. 오! 방금 소저 점프하는 거 대부분이 착어요 예, 블루 스파이 지금 들어갑니다. 스나, 스나 잡으러 들어가는 거 같은데. 스파이 잠 보고 있습니다. 상황 이 잠깐 보고. 아, 스파이 아쉽게도 파이로의파이 스파이 시킹이당연하지고죽어버렸습니 지금 서로 크게 뭐 변한건 없고요아 지금, 지금 파이로가 엔지니어 봤어요 아엔지니 좋습니다 지금 또저가점프했는데요 아까 그 로밍 잘하던 레드.. 레드슨입했다아 맞네요 맞네요 이제 블루쪽이 우버를 바꿔가지고 푸시를 시도했지만 아.. 레드쪽에 이제 파이로 우버 때문에 뒤로 밀려나면서 우버를 실패했습니다 아직 메링은 살아있긴 합니다 블루 매니아 직 파가 있고요 스카다 한번 푸시앱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 매 지금 스파이가 적팀에, 그팀에뭐 잡은 거지? 스나이퍼를 잡아다 보네. 아, 스나이퍼 아예 그냥 앞쪽까지 훅 나왔죠? 지금, 지금, <웃음> 블루 쪽에 콤보, 콤버, 콤보지다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스카 다시 파티밀려고 왔습니다. 아, 이를 확인한 파이로 솔저가 변제했고요 지금 블루스나도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고있긴 하는데 이게 사실 이 3부부터는 스나 싸움이라서 스나가 따이고 이제 엔지니어 건물을 얼마나 잘 보시냐에 따라서 빨리 밀어지고 달라지는건데 지금 에, 레드 엔지가 굉장히 잘막아지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금 블루스파이가 아쉽게도 지금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 이 클리프가 이 파이로 때문에 잘못막 그니까 파이로 때문에 잘못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이로가 굉장히 메딕이랑 합이 잘 맞아가지고 잘 밀어주고,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버 바꿔가지고 다시 시도하고 있는 그 팀입니다. 이 텐트리를 부시는 게 가장 큰 관문인데요. 아, 또 파이로가 막아내가지고 이 텐트리를 부시는지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스파이로 같이 가드를 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텐트리 지금 못잡고 있어요. 스파이가 다시 스팅하려고보고있고요 배우맨이 유탄을 한번 발견하습니다어센티를 부셨습니다 드디어 스파이가 부셔줬네요 이번에는 하지만 스네이퍼는 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 카트쪽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배우맨이 지금 아래서 계속 네, 도움 사격을지원다니시면서 카트.. 바, 카트 미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칼 아직 발견 못했어요 지금 대우맨이 있는걸 확인을 못해가지고 공격 안하고 있는가 싶은데 대우맨 아직 아래에 살아있거든요 지금 대우맨이 지금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우맨 지금 뒤쪽으로 가고 있어요 뒤쪽에 매직 있는데 근데 지금 대우맨 지금 뒤쪽에 있어요 하지마 뒤쪽에 몰려왔던 블루팀 이런때문에 대우맨 아무런 활약을 꺼내지 못하고 뒤쪽에는 쓸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2층에 있는 레드 레드 본보입니다. 스파이가 시도해 보였지만, 스파이가 한번 킬을 네, 노려보려 했지만 실패했고요. 어, 지금 2층에서 블루팀이 우버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 2층에 있는 네, 레드팀, 레드를한 번에 쓸어버렸고요. 지금 우잘 쓰고 들어와가지고 남아있는 헤비까지! 현재. 그리고 이제 막포 있는 센트리를 못 지은 상황에서 지금 블루팀이 죄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엔지니어 여기 어, 슬쩍 지금 점프가지고 들어오면은 이제 에, 레드팀은 견제를 할게 없으니라한 번씩 다루고만 끼고 있네 아, 좋은 푸시였어요 지금 아 깔끔하게 한 번에 밀고 블루팀이 3포에서 약간 애를 먹었지만, 3포에서부터는 잘막아줬습니다 약간 3포에서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막포를 좀 빨리 밀어거든요. 지금 아까... 아까 1팀이 지금 2팀이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긴 한데, 볼, 이제 한번 봐야겠, 봐야겠죠. 아, 레드는 아직... 메드 우버를... 그러니까 무적 우버를 고집합니다. 크리치 대신 한번 볼까요? <웃음> 블루 팀은 무슨 우버일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블루 팀 아직 무정으로 확인되고 있구요. 지금 서로 순조롭게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는 여기다 3단계 센티리 치어놓고 디스펜서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데문이데모문이 지금 깔아준 함정이 없거든요? 아, 있긴 하네요. 근데 앞쪽이 아니라 약간 뒤쪽에 요 여기, 여기, 뒤쪽, 뒤쪽. 딱, 딱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입구만 진짜 여깄는 않습니다 스파이 진입합니다 스파이가 괜히 붙이는게 싫어가지고 약간 뒤쪽으로 돌아왔고요 스나이퍼는 1층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 스파이체킹하고 있고 카트를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많아지만 어 블루팀! 지금 크게에고 들어가고있습니다 하지만 마누버 무적우버를견제 견자, 마누버를 견제해가 지금 마누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메딕은 아직 안죽었지만 지금 범위에 죽어가지고 블루팀 콤보가 약간 뒤로 뺐어요 하지만 카드는 여전히 꾸준히 밀고있다는거 지금 레드스파이가 옵니다 여기서 메딕 따이면은 아! 순날 땄습니다 어 여기서 지금 약간 열을 내고 있는데요 레드팀이 약간 욕심내고 있어요 오 그래도 다행히 잘막아져습니다오 미니 센트리 지어 진짜맞자 바로 파괴했어요 네 지금 레드도 지금 우버를 다시 모아가지고 네 대우미한테 주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오, 지금, 메딕이 죽었어요, 레드메딕이. 우버를, 무조건 걸를 들고 있는, 죽, 죽, 죽었는데. 새 싸움이 일어나는, 일어는 상황에서 지금, 블루 팀도 한꺼번에 같이 죽었습니다. 아마, 우버를 켜가지고 호응을 하려 했는데, 아마 호응이 실패해가지고, 다 죽은 걸로 보여집니다. 헤비가 오른쪽, 그리고, 파이로 소이저 데가 약간 왼쪽에서 전달고 있는데요 아 오른쪽에 혼자 있던 테비가 지금 마테비를 마테비 당해가지고 죽었어 요아 이거 예상외로 지금 1포를 못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센트리가 잘잘 서있고 지금 레어팀이 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메딕은 자꾸 그러니까 블루 블루쪽은 아! 크리치에서 무조건으로 바꿨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스파이가 스나이퍼와 헤비를 잡아내면서 네, 헤비와 스나이를 뜨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부터가지 다시 호퇴하는 스파이의 무습를 보여주고요. 지금, 아! 우벅 켰어요! 우벅 켰어요! 센틀를 부신, 센트리 파기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아... 우박 도달한 데까지 너무 좀꽤나걸렸죠 엔지니어의 랭글러와 이제 레드메드의우버 그 타이밍을 잘맞춰가지고 마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드, 아니, 블루 쪽에 지금 메디큐나, 블루가 다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블루 수나 좀 앞까지 나왔거든요? 블루 스나가 지금 메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블루 스나 계속 쬐고 있어요 지금 레드 스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잘만하면 메딕을 뗄 수도 있거든요 지금 헤비다 였습니다 아 자기도 메딕이 나오지 않고 있죠 블루 스파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뒷팩 세핑하고 아 제가 보기에는 저걸 그냥 은퇴를 해가지고 더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카트빌라는 엔지니어 방어 <웃음> <덜> 하려고 레드우버를 <레드웨어 웃음> 켰어요 지금 블루쪽은 우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레드매직이 우버를 키는 바람에 하편으로 뻘우버를 뜨는 바람에 지금 블루쪽이 네, 푸쉬를 성공했습니다. 이고 먹었고요. 지금 블루쪽이 이제 우버가 약간 더 블루쪽이 약간 우버가 더 좋, 좋습니다. 우버 상황은 레드쪽이 이제 부활했고요. 이제 엔진는 여기다가 세팅을 해야죠? 그렇죠. 엔지니어 여기다 스팅 중입니다. 지금 스파이는 여기서 상황 보고 있고요 지금 스파이가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데, 헤비가 지금 너무 앞쪽으로 나가, 나가 있죠? 왜냐면 지금 헤비가 메딕 없이 저렇게 있는 것이 약간 위험합니다. 오, 어, 그래도 메딕 이 우버를 꽂아줘, 아, 그니까, 타살을 <웃음> 꽂아주고 지금 살았는데, 아, 스파이 내려오다가 들켰죠? 오, 그리고 파이브의채킹에는 오, 지금 바로! 블루 쪽이 이때다 싶어서 그냥 진입하자마자 바로 우그를 했는데 스파이가 있거든요? 아! 샌디가 바로 스파이의 존재를 눈치채고 바로 뒤로 돌아가지고 스파이를 잡아냈습니다. 이디피 없는 거 확인해서 템디가움직시고요 지금 레드 쪽은 텐트지 지어두고 있었는데 콤버지다 죽어버리면서 엔지니어도 결반 해보지 못하고 바로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이포까지 방금 먹었네요. 바로 먹었네요. 하지만 여기서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3포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카트가 2포를 먹었거든요? 엔지니어가 지금 3포장 3단계 센터을 지으면은, 길게 막을 수가 있어요. 아스카만큼 막으면은, 이제, 엘프가 이기는 거니다 아스파이 진입하다가 들켰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팔았고요. 아스파이가 지금 뒤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는데, 어, 아스카한 들켜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네, 스나이퍼도 견제하려다가 레드스나 견제 에 죽어버렸고요. 그래도 카트는 꾸준히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레드의 콤보 진이 그렇게 또 나와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약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스카운트 계속 꾸준히 밀어주고 있고요. 지금 레드 쪽에 스나이퍼가 지금 카트를 보고 있는데 아, 지금 서로 나도머를 켜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아, 네. 초전에 파이로가 했던 방향대로 하는데, 아, 지금 그것을 블루 팀도 똑같이 썼어요. 아까는 데오맨한테 우버를 줘가지고 센트리 부실 심판이었으면은, 지금 블루 팀은 이쪽에 센트리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데오맨한테 우버를 주지 않고, 그냥 파이로한테 우버를 줘가지고, 서로 밀쳐내는 경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아니,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삼포를 이렇게 쉽게 뚫리게 돼버렸고요 이제 엔진은 삼포에 짓는 대신에 막포에다가 지는 것을 획득합니다 아 지금 우맨이 지금 점착을 뚫어가지고 헤비를 잡아줬거든요 비가 아니구나 솔자를 잡아줬거든요 아까 그 탭의 원인을 보자면은 레어팀이 아까 이쪽 한반에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죽어버린게 탭의 원인이었다면은 지금 지금의 지금 레드팀은 2포에, 1포에서 약간 오래쯤 끌다가 2포 먹히고, 3포에다안 짓고 막포를오리를 하는 바람에 아까처럼의 그, 이제 1포에서 다 죽어버린 상황은 벌리지않았어요그점프했고요 지금 블루팀은 바로 뭐걸 쓰고 있습니다. 그 레드팀 뭐 80%인데 이, 이우거를 막아준다면은 바로 이제, 이거를 쓰고 있겠네요. 우버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죽지않았고요 레드메딕, 우버 아! 레드메딕! 대웅에서 죽었어요! 지금 레드, 레드메딕이 지금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웅에서 죽어가지고 지금 방어지는 우버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버가 30%인 블루팀이 우버를 다시 모아가지고 진격을 하면은 이거 3분, 4분 3 0초만에 끝나거든요? 지금 막포에서 얼마나 잘 막느냐가 관건이 있는데 지금 한락이3트템으로어져가지고 지금 미센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헤비 죽었어요. 드헤비 죽었고 파이로가 로밍을 좀 나와가지고 이제 앞, 지금 위쪽에서 스쿼이 잡고 지금 견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로가 이렇게 로밍을 하면은 이제 엔지니어 쪽에 있는 스파이를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엔지니어한테는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해비가 오는건지 보고 지금 또 빼가지고 로과 다시 접귀을했고요네 2층에 지금 스나이 퍼지고있는데 스파이가 잡아줬습니다 이를 이를 확인한 대우맨이 죽이려다가 말았고 네 쏘져 잡았구요아 지금 카트 밀리고있어요 바로 무너뜨이 우버를 우버를 모아가지고 결국 밀었고요아 제가 우려하던 우려하던 것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1팀이 이겼고요 결과적으로는 1팀이 이겼습니다. 지금 두판다 1팀이 이긴걸로 알고있거든요. 지금? 자, 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다음은, 다음은 이제 매딕의 힐, 힐 레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반의 프로덕트 경기와 똑같이, 이제, 어, 1팀 쪽에, 1팀 쪽 맞나? 네, 1팀 쪽에, 웨딩이 약간 더 힐을 좀 높게 뽑아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힐, 힐 그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됐습니다. 이제 볼루팀 쪽이 이제 9명이 있는 팀이고요. 이제 레드 팀 쪽이 6명이서 하는 매치업입니다. 롤아웃은 약간 레드보다 빨라서 걱정을있습니다 헤비와 매딩이 약간 좀 늦게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블루 팀에 그다파이가 주웠거든요. 사지씨가 아직 나머지, 나머지 이제 백육십이 남아있어서 다 같이 물, 물, 물, 고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다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이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지만 결국 블루가 물, 려붙 물, 네요 지금 블루 팀이 크리를 키고 들어오다가 웨이 그 팀이 이제 마도보를 마도 쳤거든요. 그 서로의 우버는 2 0가 10%로 스위치를 가진 블루 팀 쪽이 약간 더 빠른 모습을 보습니다 일단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우버가 더 빨리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간을 맞고 안정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웨이 팀이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가운데 싸움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 아, 제 이쪽으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 거점을 먹고 있는 블루팀입니다. 지금 솔저 혼자서 먹고 있는데 나머지는 입구 쪽을 막으면서 점령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막포의 모습입니다. 파이가 아까 저기서 계기를 했기 때문에 백캡 같은 건 없었는데 지금 6명이 전부 여기를 지금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고 있거든요. 지금 마포 쪽을 보고 있는 레드팀 리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레드팀 팝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블루팀이 들어와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카를 켜오시. 막지만 크리치를 켜가지고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 레드팀이 우를 킨 동안 우를 켜서 헤비를 들은 동안 나머지 멤버들이 다 옆쪽으로 돌아와서 캡을 한것 같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뒤를 보고 있는 레드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롤아웃 굉장히 빠르네요. 레드팀 벌써 들어왔어요. 먼저 걱정습니다 세로가 데모를 굉장히 잘 즐기고 있네요. 지금 레드팀 매딕 죽었습니다. 지금 팩트가 아거든요 메딕이 없어지니까 바로 이제 기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블루팀이 거점을 못 보는 모습입니다. 레드팀은 일단 백업을 하네요. 기지 안으로 돌아왔어요. 레드매딕이 메딕 방금 무활한 가운데 이제 우보를 모기 시작했거든요. 블루팀은 벌써 소유자가 올라가서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도 백캡 대신에 여기 기다려서 적들이 오는것이 기다리시는모습이고요 레드팀 지금 마새모고엔 NG가 나왔어요 네. 퀵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뭐 n 지도 괜찮죠 배틀 제한이 없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지금 네. 스파이가 지금 백캡을 누르고 있는것같은 아이오는군요 백캡을 시도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세팅하고 백스는 시리, 시리, 시리, 실패했지만, 센트를 기였렸고요 크리치를 팝했습니다. 아, 네.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센트가 터지면서 팝을 해가지고, 적팀을 다 죽이고 점령을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스무스하네요. 로다처럼 몰아간다니는 좀더 빠른 목적을 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매딩을 위해서 점프 했지만 실패했구요. 헤비가 왔는데 어, 헤비와 스나에 형공에 벨룡에 죽었습니다. 매딩 무버 지금 6 0거든요아 지금 파이로한테 그리고 엔지니어한테 이제 랭글러 당해가지고 죽었네요. 네 지금, 지금 데모도 스파이한테 딸면서 메팀 탈상이 전멸인데요? 네메팀이 지금 숙성되면다 죽었어요. 이번 라운드 이번 한번 라운드에서 아 스카우트 웃분이 스카우 이제 스나를 잠깐 바꿨습니다 이제 네, 메딩관을 피킹하는 것 같은데 피팅하기 때문에 목적인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스카우트 죽었고요 소여저가 네, 똑같이 점령하러 을스어왔었습니다스카우트 스나를 받군요 똑같이 점령을 시도하는 소이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막 포를 볼게요. 이제 수나를 바꾼 분은 아직까지 수나를 계속 벗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소저가 여기 숨어있습니다. 메딕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쏩니다. 쏩니다 쏩니다 메딕 다운! 메딕 다운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트위치를 들고 있는 메딕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 큰 인사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하위로백캡 시도하셔서 실패. 나머지 달랑 캐력까지다 죽었고요. 아, 메딕이 지금 죽었어요. 레드팀도 혼자 데모 오. 네, 지금 막고를 들고 있어 아, 다행히 둘다잡서레팀 아, 와서 레팀이 막아줬네요. 이제 헤비가 혼자 남았네요. 혼자 남았지만 네, 나머지 병력들이 이에 헤비까지 죽었습니다. 이 현재 처음으로 지금, 어, 한 번에 그 콤보즈를 쓸었거든요. 레드팀이 이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소자가 정리하고 있는 동안 타이로 혼자서 나와어 제재를 먹은 것 같은데 혼자서는 무리 없어. 지금 네, 블루 팀의 헤비 대모 타이로가 없는 상황이라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운데 점령지도, 아, 먹었네! 지금 뒤쪽 부분이 다 밀었, 밀렸거든요? 메딕은 그걸 재빠르게 다시 채우고 피한 모습입니다. 아, 솔저족도 메딕 죽었습니다. 가운데를 막나요? 블루이밖에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네, 막나요? 밖에 없어서, 네. 그리고 먹지는 못했고, 블루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레드팀이 전부 다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다 점프해서 점령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딕의 콤버진들도다 앞으로 나왔네요 네, 레드팀이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팀에서 엔지를 또 꺼내들었는데요 마지막 후 지금 농사짓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스카운 유저였던 분이 엔지를 들고 이제 소유저를 하시도 분이 고잠 스카우 들었다는 것시 소유저로 들으시네요 저 엔지 분은 음 골클래스인가? 변동픽 맞네요 스나드하고 스타도하고 이제 엔진. 그렇게요. 아마 스나드, 스 포지션이라서 좀변경에 좀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비가 지금 중간에 밀고 오거든요, 메디를 함께. 아, 메디은 지금 옆쪽으로 갔네요 헤비 혼자서 밀고 있는데 텐트를 발견하고 뺍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제모한테 그리고 스파이가한테 큰일 줬다가, 아. 네, 지금 스파이가 세팅합니다. 어, 아. 네, 스파이가 세팅을 했네요. 데모와 이제 솔저의 하고 소스팅에 프리가 없어졌지만 스파이가 이제 신경을 끄는 동안에 스키업과 소저가 탯길로 들어와서 바로 전령을 따는 모습입니다 이런 수가 많다 보니까 한 군데를 막아도 나눔드레이스 들어오면 답이 없네요 아마 수적인 차이가 약간 좀더 크게 반응,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롤라우드의 이트는 훨씬 빠르다 이제 지금 데모가첫 점프를 노리고 뒤로 점핑했는데? 네 지금 데모가 네, 지금, 지금 뒤를 노리는 것 같은데 백도를 시도하는 데모는 못쓰입니다 오! 매딕한테 바로갔어요! 지금! 매딕 다운입니다! 지금 메딕의 메딕이 로밍 데모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80년도 모았는데 아... 지금 레드팀이 처음으로 중앙포를 캡한 것 같은데 바로 밀리네요 처음 라운드에서 한번 점령한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했는데 바로 밀렸죠 아. 스타워시좀 감행을 합니다 이 포를 막는 감행을 했지만 실패하고요 헤비메딕이 지금 탑 올라가고 있네요 아마 둘이 점령하겠죠? 네, 솔저가 그걸 또 막으려고 왔다가 데모인한테 당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점령하던 솔저를 킬하고 나오던 중에 데모한테 그 이딴 건 네, 지금 스파이가 백캡을시도하는것 같은데 아, 스파이가 백캡 시도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다시 명사를 먹고 왔습니다. 아, 엔지 죽구요. 새핑나겠습니다매딕 네. 오... 지금, 그, 눈치채고, 아, 지금, 뒤로 가려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실수로. 메딕 다운이고요 이제, 또 혼자 남았습니다. 대분이 잡아야죠? 아니, 못 잡으면, 아. 스카 솔저 둘이 남았는데, 솔저가, 솔저가, 아. 1대1에서 승리했는데, 포인트를 못 받네요, 솔저. 네, 지금 스카웃가 스카우과... 네, 지금 스카웃가대오맨이 아래쪽을 지금 이미 먹고 있었기 때문에, 솔저가 위에서, 막으려고 시도 했지만 아래쪽까지 병력은 막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참 이게 수적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모습입니다. 양팀 스코어는요. 1대0입니다. 한번 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로그... 이거 트랜지션을 만들어 놨는데 컴퓨터 사양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판의 로그입니다 지금 6대 9로 이렇게 진행이 됐구요 자 이제 힐량이랑 킬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전을 제가 새로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cpu가 무리를, 무리를 받아보지 서않됩니다 자, 경기가 실패 됐습니다. 이거 레이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에 오시피와 다독이거정 하나만 먹는 맵은 맵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입력할 때는 상당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맵입니다. 맵의 지형을 이용한다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이런대로 굿축팀이 지금 먼저 진행을 했고요, 스컷씨 죽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예상했던 대로 융팀에서서 수나를 꺼내들었네요. 자, 아, 그럼면 스컷 유저가 다시 이제 스나를 들었어요. 매직의 콤보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면 메딕을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목소리> 그 중요도가 보르트 보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뭉쳐달리는 거를 선호는거 같습니다. 지금, 솔저가 점핑을 했는데, 딸피까지 갔지만, 그래도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는 지금, 지금, 블루 팀측 메딕이 죽었습니다. 스나이에서. 지금, 이, 음. 이 기회를 지금 레이 팀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어, 유럽 팀스타이 때문에, 블루 팀스나이 지금 다운된 상황이라, 지금 들어야 돼요. 예, 힐때 다운. 오, 밀수 있겠다. 블루 팀 스파이가 약간 메딕을 픽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그웬이 앞으로 나가면서 오, 점령을 해냅니다. 해냅니다. 아, 해내는 게 대단하네. 아직 아, 파이로랑 솔즈가 양해 들어오긴 하는데. 어! 레이팅 클릭했다. 수나가 네, 지금 부질고 있습니다. 스파이, 메디키 스파이 지금 죽었습니다. 스파이도, 스파이도 죽었네요 지금 블루팀 쪽에 스트라이크가 있긴 한데 아.. 스나이퍼가 있었는데 이제 블루팀 측 스나가 죽었네요. 지금 블루팀 측에 텔레포터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스나이퍼가 탑습니다 파이가? 아! 솔저이 잡으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네, 스나이... 하지만 스나가 결국 다시 스파이를 잡아내면서 만에 그어습니다 다시 가 아, 그래, 네, 손못 봤습니다. 레이팅스나... 아, 그래서... 아... 씨. 다시 블루팀이 저점을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레이팅스 레이 몸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죽으면은... 이제... 우리가... 확 뒤집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블루팀 스파이 네, 아, 가 레드 팀 쌍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밀고 있네 이제 블루 팀이 거점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이제 푸시를 했습니다. 이쪽까지. 이제 멜드 팀은 맨, 지금 오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위치가 그리고 블루 팀은 앞쪽까지 나와가지고 오 크리를 켜가지고 지금 승관을 잡았고요. 이제 멜드 팀도 같이 크리를 켰습니다 아 근데 지금 레이틀 매직이 죽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전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혼자 남았고요 도모님도 그게 됩니다 저는 한, 한 아, 아까 포스기에서블루팀이 어, 우세를 정할 이유가 파이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파이로가 최소한 데모 점착 2개 정도는 반사인 것 같고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그렇군요 지금 헤비가 앞쪽까지 피시를 했는데 매직이잘 죽었습니다 피팅을 감행하는 트라이퍼 메딕..어 메딕 어, 지금 스나이퍼가 딜을 줘가지고 한번잡아놓거든요 지금? 지금 데모가 3명을 다한 마리 잡아놓고아 근데 스카까지는 무는거든요 지금 메딕 메딕이 아직 살했있기 때문에 시를할 수가 있네요 자, 스카우트 대우을 잡아야겠다. 지금, 블루 팀이 1 0초 남긴 상황에서 열풍이 저점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킥방에 헤비가 들어왔거든요, 혼자. 엔진으로 가는지. 베딩을 모르지만, 베딩을 지금 다른 쪽에 있어. 갑자기 혼자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센, 센스 있게. 지우맨이 보니까 바로 들통을 헤비. 스나이퍼 지금 오른쪽에 있고요. 네, 레드스나는 레드스나는 어디 있어? 요아 레드스나도 오른쪽에 있네요. 또측에 있고 어, 스파이가 지금 스파이를 잡았어요. 레디은 지금 층에 있는데, 오 지금 원팀 스나를 잡으려고 스파이가 왔지만, 내가 맞추 지금 메딕트개후맨에이게 죽었는데요. 레드팀이 대봉맨 빼고 다 죽었거든요. 킥방에서 킥을 먹고 들어왔지만 이거는, 아, 10초밖에 안 나온 상황이라 걱정하는뺏기는게 굉장히 치명적이었고요. 전력이 다 없어져 버리자마자 게임이 벌었습니다. 이번에도 롤러스 굉장히 빠르네요 지금 레드팀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킥빵을 탈환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레드팀 쪽에서 헤비가 났네요? 아 그러게요 아, 제가 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소저분이 이제 헤비를 들었는데 파이한테 방안을 말하고 네 나오자마자 허무하게 아 파이브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메딕을 짜증나 지렀습 지금 메디기 2등, 메디팀 상황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상고요슈카웃0 울메 자박이를 앞으로 왔다가, 2템이 있어가지고, 뉴 혼자 남았는데, 아, 네, 병도가 죽게 내버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솔져는 뉴템 지사하는 데 밖에 쳐고있근요저솔져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뉴템 들어가서 제 복을 받고, 다시 콤보에 합계해야 될것 같아요. 삽질을 시도하다가 <웃음> <시>, 죽었습니다. 또 있었다. 저 벨벨 들어왔거든요. 아 지금 스파이가 벨벨을 잡았어요. 사실상 6, 6의이 6, 육의 팀은 전략 하나하나 죽는게 굉장히 치료적인 거같요 <웃음> 아, 어, 그리고 스카우트 지금 스라이기로 죽었습니다. 지금 크리를 팝한 레드킬. 그리고 크리를 팝, 똑같이 팝한 두 개. 그리고 데오맨이 크리를 죽여서 해결히 죽인고요. 레스킬 같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목소리> 점프해가지고, 여기도 데오까지 자원을 한것 같은데, 실패했네요. 레드 다시 부활했고요. 레스킬쪽 레드킬 다시 부활했는데, 지금 어느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입니다. 아, 버진과 함께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네, 캐비는 중앙쪽으로, 데몬은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있데요 아, 그리고 뒤쪽에서 보고 있던 스파웃시 히어내렸는데, 아 뒤쪽에 따라가고 있던 슬슬헤비는 못본 모양입니다. 아, 이렇게 거짓말 굉장히 직관하게 막히 있는 모습이고, 데몬이 점프해서 지금 메딕을 잡아냈거든요. 헤비까지 같이거든요 헤비와 메이디 그리고 데우민이 죽은 상황이라서 지금 스카우트둘대 소유자 하나 그리고 소유자 체력이 없어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1분밖에 안나오 상황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레드메딕이 우버를 채울 수 있을지가 약간 문제인데 시간으로 보다는 우버를 채우기가부족한 상황입니다. 블루트웨어 보다시피, 마존수의 인원이 <웃음> 거점에보 상지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에도 데우맨 해비, 그리고 두 명의 스카웃의 이름, 스카웃의 전력을 이름 맨레인이 다시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파일한테 큰일이 좋습니다. 그렇게 데모맨이 일반 유탄이 아닌 전투를 들어가지고 파일을 밀려냈요 이건 또 처음이네요. 네, 경쟁전에서 설마 게 멋진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쵸. 렇 네, 적으로밀어내는 그 저의 중점을 보다 보니 부탄보다 어, 야... <웃음> 오, 오, 이거 그만하시... 미인인데요, 이거? 네? 오, 오. 잡아냈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전력을 지금, 동크로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잡았습니다 오, 오버타임이 되기 전에 전자를 먹는 건 굉장히 큰이점이거든요레이면서도 하지만 지금 3분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대부분이스파이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는 전략 통장을 바꿨거고요 스파이가 다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스파이가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잡아내나요 아! 대부분 잡아냈습니다! 야! 대부분잡아내도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3초! 1초! 네, 이렇게 이렇게 블루팀이 이겼습니다. 굉장히 수적인... 수점인 이점이... 그러니까 차이가 상황을 있어요. 정리하자면 중국군데 미군을 보는 것 같아요. <웃음> 네. 이든수록 밀어볼 수하고 본질적인 편적이 더 강한 수업하고, 안정도 지금 블루팀 이름이 팀 이름이 지금 차이나거든요. 이점이 <웃음>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웃음> 아무도 없지만, 지금 데몬댕과 솔자 그리고 스파웃이 죽겠습니다 엔지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요. 스파크 점령하고 있네요. 스컷 피킹! 스컷 피킹! 아하, 엔지까지 잡아내려다가 실패했네요. 지금 바치 레이 팀은 매립과 함께 네. <웃음> 콤보전에 이뤄서 네, 지금 레드팀이 전형적인 스피커터 조합으로 또다시 밀고 했네요 아, 근데 매딕이 또 죽었습니다. 스나이 아, 이게 완전히 샌드위치 당해버렸네요. 지금 스카우 손자 남았는데, 지금 킥방에 있거든요. 받습니다. 진짜 재는 테리 받습니다. 잡아내고요. 뒤청에는 스카우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빠른 올라우스 예. 앞으로 나가고요. 어, 지금 잡았습니다. 스나이퍼. 거점에는 스나이퍼를 알고 누모인 희생하는 것 같은데 아까 디딕이 스나이퍼를 죽인 거는 메딕한테 약간의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그런 전략이죠 사실 거점에는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있예 근데 있는... 네. 지금 루틴 데모가 정착 점프예요 그 일반 전착발사기이 점착... 아, 아니라 네. 이게 좋은 선택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정적으로좀 살려가지고, 기종적으로 좀쓸모까 이런 것 같은데. 어, 근데, 레드팀이 전반적으로 에임이 더 좋은 편이잖아요. 그니까, 러 그게 좋은 선택인지. 아까도 봤다시피, 로밍 나가면, 로밍 나간 세력들이 스파이 죽거나, 엔지니어 에게 죽거든요. 이제 스나이퍼를 견제려 해도, 이 스카우트 두 명의 상태에서 이제 스나이퍼로 변경하는 거는 기동성이 굉장히 제약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죽었 지금... 있고... 아, 우버를 켠 건지 스한테 죽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또 제가 지금 점프, 아니 대물 점프 있습니다. 제가, 제가 보기에는 헤비랑 엔지가 스타를 제대로 가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헤비가 항공이었어 바꾼 것만 봐도 저거는 신있다는 아지 네, 블루팀이 또 클릭했거든요? 세, 클릭 이제 <웃음> 네, 플러의트힐잡습니다 그래서 합질를 시도하는 블루팀을 죠 신기하구요. 아, 이거 렉팀이 굉장히, 렉팀 매드이 굉장히 잘 피하네요. 웨이팀이 6명 밖에 안 되는 이제 숙적 분리함 때문에 돌려다니는 걸 어쩔 수 없이 하고 있 뒤에서 헤비가 짝권을 들고, 베지카키 <웃음> 왔는데 아죽었어요 지금 합체 성공했네요. 솔샤가 서체 성공했는데, 아. 네, 지금 베이는 하나로 옆구을 줬어요. 베이스 뒤쪽에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3점을 먼저 가져간 블루팀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다음 로그를 보겠습니다. 저는 보시면, 네, 저번 구구에 네. 이어서 또 머리를 박아야 될것 같네요. <웃음> <웃음> 저번 구구 때는 교유를 내려왔고, 이번 구구 때는 외치고저들을 <웃음> 솔직히 수적 차이가 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딕, 메딕 힐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메딕이 메딕이 좀더 힐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하지만, 이제수적인 차이로서 이제 힐량이 체력이 약간 더 많잖아요. 브루티비. 그러니까, 수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지는 것 같네요.